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아오니 저택 콘텐츠로 돌아왔는데요 애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 애들아 오늘 왜 모인 줄 알아? 왜서? 오늘 우리 집에서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야 와 <웃음> 어? <웃음> <웃음> 기대된다 우리, <웃음> 어, 우리 엄마께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어 애들아 어떤 음식이었으면 좋았, 좋겠는지 한 명씩 말해보자 동동쿠 너부터 말해봐. 저는 갈비찜 덮밥을 좋아해요. 어, 어, 너 우리 엄마 욕한 거야? 에이 <웃음> 아니것도 <아니요. 웃음> 우리, 어, 어,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갈비찜 덮밥이야. <웃음> 아이 죄송합니다. 사실 갈비집 떡밥은 맛도 없고 그건 왜 먹는지 모르겠네. <웃음> 그래. 미호야, 너는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 음 나는 달콤하고 아주 설탕같이 달달한 음. 국밥 한 그릇 하고 싶어. 뭐? 국밥이 어떻게 달달해? 국지 순대국밥 얼마나 맛있는데 거기다가 밥싸먹라가지고 <웃음> 먹은 다음에 <와>. 오, 깍두기 <웃음> 얼마나 맛있어. 야. 오케이. 인정, 인정. 아 어, 요루루는 어떤 음식? 아뭐 나는 뭐 간소하게 킹크랩 한세마리정도 킹크랩? 네? 야 우리 집야 그렇게 가난해 어떻게 킹크랩 먹어 그럼 뭐 엄청 비싸잖아 아유 왜 킹크랩도 없고 그래 뭐 킹크랩도 없으면서 친구들을 집으로 부른거야? 아유 요루루 요즘에 구독자 10만명 찍더니 거만해졌네 <웃음> <더 많아졌네. 웃음> 아, 킹크랩... <웃음> 아니면 안 먹는 거 몰라 아, 근데 이거. 좀 그렇긴 하네 킹크랩에다가 국밥 싹 말아가지고 깍두기 먹으면 참 <웃음> 맛있었을 텐데 야, 야 국밥충이야 아현두이는 어떤 음식을 먹고 싶니? 나는 맛있는 마카롱이나 먹고 싶어 마카롱? 야 마카롱 그거 야 크기는 이만한데 그거 칼로리 엄청 높대 밥한 그릇보다 높대 너 지금 살 찌는 게 두려운 거야? 맛있는 거 앞에서 하는 0칼로리라고! 0칼로리? 어... 그래... 많이 먹었나 보네? 현둥아? 어! 아! 먹자! <웃음> <멈춰! 웃음> 자 어쨌든 얘들아 우리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우리 엄마가 오늘은 진짜 너희들 온다고 완전 준비하셨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응응 빨리 와 빨리 와 마룻은 마룻다 해도 돼? 아 아예 아, 그러면 안 되지 어? 자 우리 엄마가 오늘 준비 뭘 하셨을까? 아 아, 아, 아, 아, 완전 개극형. <웃음> 아 우리 엄마가 오이 냉국과 오이 무침가, 그리고 오이 밥, 오이 김밥을 아, 하기 위해서 오이를 사오셨나 보네. 아, 아. 니네 엄마 왜 그래? 어뭐 우리가 마 잘못했대? 아, 아, 야 우리 엄마 욕하지 마. 우리 엄마 그래도 오이 냉국 하나만큼 잘 끓이실 거야. 아 근데 나 오이 싫어하신다 싫어한다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했는데 또 오, 오늘도 오이 냉국이야. 아 괜찮아 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오늘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 꼭 참고 오이 냉국, 오이 무침, 오이 김밥 정도 먹으면은 엄마 오늘 그래도 밥 먹고 디저트는 끝내준 걸로 아주 그냥 준비하신다고 했어 야너 먼저 먹어봐 너 먼저 먹어봐 오이? 어너 먼저 먹어봐 얼굴도 오이처럼 생긴게 뭐래 어? <웃음> 너무 심했다! 너 <웃음> 지금 빨리 다 했어?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그래도 얘들아! 그래도 엄마가 또 준비하신 디저트 아이스크림이 있어 아이스크림 자 엄마가 이거 오이 먹고 이거 먹으라고 준비하신 건데 무슨 아이스크림이니 이거 근데? 으 민트초코같은데... 이 냄새는 민트초코! 아아 아! 민트초코잖아! 아이씨 엄마 내가 민트초코 먹을 바엔 치 먹는다니까 아또 민트초코야 이거 어떻게 에이, 먹으라고 아 얘들아 안되겠다 이거 우리 엄마 오면은 큰일 나겠는데 이거 그냥 우리가 몰래 버릴까? 네, 좋아! 그렇다. 좋은 거 같아 어, 엄마 어머님이 선을 좀 넘으셨네 아 근데 <웃음> 조심해 민트초코에서 민트만 버려 초코는 냄기란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내가 내가 쓰레기통에 쓱 버리고 올게 자 여러분들 착한 어린이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음식으로 장난치는 거 아니랍니다 자 애들아 내가 버리고 올게 여기 있어 아, 상한극은 네. 상, 상한극일 뿐 오해하지 마세요 자 쓰레기통에다가 자 여기다 오이 넣고 민트초코 넣고 아무도 안 받겠지? 아무도 안 받겠지? 와 애들아 애들아 내가 넣고 왔어 잘했어 아, 잘했어 그럼 엄마한테 민, 그 민트초코랑 오이가 도망갔다고 오늘은 치킨 시켜달라고 하자 어때? 음 h <웃음> 좋아. <웃음> 자 r a c 아닌 먹을 만 하지 오늘 신나게 들고 <웃음> <오늘> 우리 자고하자. <웃음> <웃음> 그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오어 감히 이 몸을 버리다니 용서하지 않아. 음아오늘 <웃음> <웃음> 음, TV도 재미없는데 아. 야 근데 야 누가 발구락 안 씻고 왔냐? 아이씨 뭐야? 아, 아, 미호야 너 겨드랑이 안 씻고 왔냐? 민트초코 향 난다 니네 겨드랑이에서? 아 무슨 소리야? 니네 인증에서 나는 냄새겠지? 내 인증이 어땠어? 내 인증 냄새 맡아봐 아 냄새나! 저리 꺼져! <웃음> 어? <웃음> 이게 뭐.. 음. 근데 우리한테서 나는 냄새가 아닌 것 같아. 아 <웃음> 뭐야 이 썩은 오이 냄새와 썩은 민트 초코 냄새는. 아휴. 어, 그러니까 그러게. 아다 모란데. 그니까 이게 무슨 사람들이야? 소리야? <웃음> 어? 오, 어? 나는 오이와 민트 초코 좋아합니다 어? 어 얘들아 아까 우리가 아까 우리가 버린 오이야 민트 초코야 아그버리 며다야 오이와 민트 초코를 버리다니 용서치않아 으흐흐들아또입에다 아, <목소리> 넣어주겠다 아 들어왔어 아 모델이 알아 모델이 다핫안 열려 목안 문이... <웃음> <문> 열려 <웃음> 아 어때 청량감이 아, 아까 내가 버린 오이와 민트 초고가 괴물이 되었어요. 우리 집에서 날출해야 돼. 이래서 우리 엄마가 아, 음식으로 장난치지 말라고 했던 거구나. 이게문여야이때문이때문야이때야이 때문에야, 이때현에현등 때문에야, 이 때문에야, 이 때문에야, 이리문에때문이때문이 때문에, 이 때문에, 이때이때민에초때방인이 봐. 와에이가 있어. 어 뭐야? 사이들이때문져 어? 있어. 문에이때문어이때이 들이지 오이를 먹고 모두 청량해진 거야 온몸이청량해졌어면 <웃음> <몸을 정량해서 웃음> 견딜 수 없었던 거지 왜냐? 살들은 청량함이 아주 좋았거든 그래서 내가 그 청량함으로 죽여버렸어 너도 <웃음> 민트초코와 오이로 청량해보는 건 <웃음> 어때 아 어, 사이다 보다 더 시원할걸? 근데 니... 니... 나는 그래도 오이랑 고추장은 괜찮은데 민트초코는 좀... 아주 색다른 조합에 놀랐나 본데. 한번 먹어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문좀 열어보겠어. 어. 내가 들어갈게. 어, 오이 아니, 맛이 아니, 어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문은 어때? 어떤 야. 맛인지 네 입으로 듣고 싶구만 그래. 어떤 맛이야? 시원하다. 청량하다. 맛있다.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크으. 안녕. 나 오이 먹었어. 아, 너 오이 먹었어? <웃음> 난 오이한테 맞았는데. 그게... 나는 민트 초코한테 맞았는데 얘들아 내 입에서 입냄새는 맡아볼래? 아아!! 어? 해빵가 좋아!! <웃음> 햇빵... 아니 농담이고 아니 너무 두려워 입냄새는 났다 어떡해 어떡하냐고 미드축구방에 갇혀버렸어 근데 애들이 우리 구해줄 것 같지 않아 오지 않는다고 아까부터 나 애들아. 기다렸다고 생각해보니까 현둥이야 로르르야 게임 제일 못하는 두 명이 남았다고 우리 나, 구해줄 수 있을까? 나 하루종일 이러고 있어가지고 지금 코가 다 부서져버렸어 눈에 <웃음> 갈려가지고 <웃음> 코가 없다 했더라 <웃음> 아, <진짜>. 어떡하냐 이거 <웃음> 어? 왔다 왔다 요르 떨어질 것 같지 않냐, 근데? 아, 위에위에한번 좀. 아가 어, 와, 야, 불안해, 불안해, 요루. 야. 야, 진짜. 야. <웃음> 나 떨어졌어. 봤어, 다 봤어. 봤다고? <웃음> <웃음> 봤지? 누가 안 봐, 니가 <웃음> 떨어지는 모습을. 자, 요르야너 진짜. <웃음> 극혐이다. 못본거도 <웃음> 해줘라. <웃음> 너 우이 같은 여자구나. 아. <웃음> <웃음> <웃음> 아 뭐야 나 너무 어 <웃음> 어떡해 우리 까져버려서 우리 평생 오이 먹게 된 거잖아. 오늘 초콜릿 그만 먹고 싶. 얘들아 내기 할래? 애들아 현둥이 현둥이 떨어진 다 아닌다에 걸자. 어저 오이 온다. 오호 어? 어? 뭐야?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다 떨어지는데 저기서? 어렵나봐 이거. 어렵나봐. <웃음> 뭐야? 좀 자세히 봐야겠어 여기서 어떨어놓고 어? <웃음> 뭐야 어못 <웃음> 오는 거 아니야 여기 못 오는 거 아니야 그런가? 아 그런가 보네 살짝 그렇게 생겼네 어 뭐야 뭐야 오이도 어, 온다 어 온다 온다 아, 이번엔안 이렇게... 떨어지겠네 어, 이렇게 천천히 와야 되는 건가봐. <웃음> <웃음> 어이가 <웃음> 왔어요 <웃음> <웃음> 초코가 달라진 시원한 오이가 왔어요 아저씨 <웃음> 네? 그, 그 오이 상한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별미랍니다 별미 <웃음> 아네 오이 사시겠어요? 아, 아니요 안살래요 <웃음> 제가 제일 싫어하는게 오이 냉국이거든요 그럼 아쉽게도 했네요 야! 야! 야! <웃음> 너... 너 죽었어? 왜죽은 뭐야? 다 죽었어? 아니 그래도 우리 탈출할 수... 아니... <웃음> 아한 아직... 아직... 번만, 번만 살려주세요! 오이 아저씨!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웃음> 오이 하나 살게요! <웃음>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아니 무슨 다떨어죽었어 <웃음> <웃음> 그, 네. 오이가 왔어요. 오이 하나 살게요 아저씨 진짜 하나 살게요 진짜로 <웃음> 보아상려 <후보바 살고> 주세요 <웃음> 네네네어아 감사합니다 네네 <웃음> <자>. 네. <웃음> 자자얘들아자 드려 <웃음> 돈 드려 돈 드려 칼 있잖아 칼로 톡 칼로 돈 드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아아 아. 아. <웃음> 뭐야 현득이 또 죽었어? 다 <웃음> 아, <더> 빨리 빨리 <웃음> 여기 나갈 수 있는 비밀번호 찾아야 됩니다. 어. 여기 열쇠 하나 있고 <웃음> <웃음> 짜잔 어이랍니다. <오일합니다. 웃음> <웃음> 오이를이안에 <입> 먹어보세요. <웃음> 큰일 날 뻔했네. 자, 일단 비밀번호를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가시가 있어요. 오, 오이, 오이에 그 박혀있는 가시인가요? 그런 건가? 아, 오이다. 아, 오이, 오이다. 오이다. 왜이렇게 조용하지? 피트초코 <목소리> <목소리> 아, 아, 시원해 피트초코 너무 시원해 어, 오 이때 오이도 너무 시원해 입안에 얼거 같아 니가 죽은 녀석 있은녀석 죽은 니가 죽은 니가 죽은 니가 죽은 니가 죽 니가 죽은 는가 좀 모르는 녀석이 있는 것 같은데. 아침에 오이냉국으로 밥 말아 먹고, 아침 세수는 오이비드로 싹 씻은 다음에 점심에 오이 스무디, 저녁에 오이무침에 밥 비벼 먹으면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마시는데 말이에요. 어떤 녀석인지 몰라도 참 불쌍하다니까. 오이 창고 안에서 숨을 퍽퍽 내쉬면서 이 시원함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 짜잔, 찾아버렸어요. <웃음> 오이 들어간다 오이 들어간다 나와! <contemporary> 나아 <Frederick> 바로... 어! 어들아왜 어, 어, 어, 어, 무슨 어 일이야 어내 아 입에다가 오이 피눈를 넣었어 <Express> 아아아악 어! 어허 아, 입에서 오이 냄새 나는데 어허 그니까 너무 끔찍해 아 동동군, 난주세를 어? 모르는 녀석은 싫던데, 어? 어디서 이렇게 또 나온 거지? 난 견딜 수 없어. 이청량함이 싫어하는 녀무 그런 말이야? 들어간다. 오이, 커지냐? 들어갔다. 오이, <웃음> <웃음> <웃음> 안돼 <웃음> 어, 오이, 개물을, <웃음> 그, 어, 오이, 오이, 오를 봐주지 지 않아 오이, 오이, 오네 오이, 죽었다 어동이 오이, 오고 있어 동동오 믿고 있었다고 <웃음> <웃음> <웃음> 오, 뭐해,,, 뭐해,,, <웃음> 각오하는 게좋을거야아하하하하 <웃음> 아, 못 깨것 잖아 w e r 너네 빨 몇개 찾았어 아, 한개가 못 찾았어 도요 <웃음> 이럴수가 어, 난이 자체 있어!! <웃음> 어 그래!! 아기환가운 소식이구나! <웃음> 한 개밖에 없니? 없어 이러면 못 나가는데? <웃음> <웃음> 최소 두 개는 있어야 나갈 수 있어 오이개물이 앞에 있어 어! <웃음> 야 오이 꺾였겠다 꺾였겠어 유우야 <웃음> 좀 높이도 와야돼 높이 와야해 아,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쫄지마 쫄지마 쫄지마 천천히 와아 얘들아 어. 대체 무슨 일이야 왜다 잡혔어 감히 달출을하다니 가자. <웃음> 오이 오이 <웃음> 오이가 이렇게 많아? 포션이 있네. 회복 포션 좋다. 오이도 좋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 뭐 숨어 있는 거 같은데. 난 이런 장난질을 하는 녀석은 딱 질색인단 말이야 t a k u t 이 a 하하하하하하 h o 하 1층으로 내려와 1층으로 1층 방으로 와 집으로 와 집으로 여기 비밀공간 있다 집으로 와긴말 없나 긴말 있다 어디야? 야! 이 1층이야, 2층. 어, 이런 공간지 오라고! 있어. 알았어, 갈게. 이런 공간 있었어? 어, 세 미치기 숟가락 왜 이렇게 많아? 미치기 숟가락 대박. 뭐죠? 아이템 폭탄 맞았는데? 이 정도면 탈출할 수 있겠어. 얘 왜이래? 오유 오토바이다. 뭐이렇게다 있어. 아 오유 오토바이 뭐냐고. 가이고, 가이고. 아 가이고! 바래 가라고! 왜? 뭔데? 아니 오이 어? 오토바이가 돌아다니잖아! 아, 오이가 미쳐가지고 오토바이가 되었어! 아데 아, 진짜... 미안! 아까 투명 물약 뿌리려다가 실수? <웃음> <웃음> 아니, 투명 물약 안뿌 투명 댄저 이고 둘이 뛰어가는 게 웃기더라고. <웃음> <웃음> 아니, 뭐 하는 거야? 둘이 투명, 투명 물약이라며. <웃음> 나, 나 투명 물약인 줄 알고. <웃음> 아니, 열심히 뛰어나가. 아, 둘다 진짜 바보야. 레버. <웃음> <웃음> 어? 다시 어. 해. <웃음> 뭐라 그랬어? 너나 조심해 민트초코야 <웃음> 음, 꽤나 건방진 녀석이로군 세상에서 너를 좋아하는 녀석 한 명도 없을걸? 거짓말 마 오이랑 민트초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뭔데? 바로 청량감 어! 어. 음. <웃음> 가자 아, 어, 가자 그건 뭐야? 미치기 숟가락. 어 좋다. 좀 가자. 오케이. 오케이. 가자. 오케이. 슉슉슉슉슉 슉, 슉, 슉, 슉, 슉. 여기 있다. 뒤에 있다. <웃음> <웃음> 아, 아, 이렇게만방어력 <병원이야>, 그만. 나 <웃음> 아까부터 이불. 꽤나 열심히 도망치고 5일을 그렇게 와바... 통할거5생각하일 와봐 그렇게 통할거일생각하에 누가 제일 멋있는지 보여주지 맛있는지 말이야 응, 5일 아, 5 아, 에 5일에... 5일에... 오이와 민트초콜릿 먹을 바엔 양치를 세번 하겠어 그럼 오이 한번 먹으면 하루 종일 양치를 안 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닌가? 그만큼 너를 먹을 바엔 치약을 먹겠다는 소리지 그럼 살거 누가 위에 있지 일단은 갇힌 친구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구하러 한번가죠 나도 한 번쯤은 구하러 가야겠어 지금 오이의 위치가 맨 아래니까 올라가자 많은 친구들이 갇혀있구만 후 얘들어 그만 먹고 싶어 내보내줘 더 먹어야지 얘들아 오이 먹으러 가자 야 맨날! 너더 먹어 오넌 <웃음> 오이나 더 먹고 있어 저 안에서 어우 좋은 생각이네요 뭐 울어! 뭘그렇게 <웃음> 뭐 <이렇게> 울어! <웃음> 뭐야 왜 떨어져 쟤는 야 미안해, 물어줘. 미안해. 나만 열어줘, 나만 열어 나만 열어 미안해. 나...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팔자, 이제 팔아. 가자. <웃음> 가자, 가자. <오와! 웃음> 뭐하냐, 이제 가자. 야! 오이, 오이. 아, 오이 왔네. 큰일 났네, 이거. 내가 미끼가 될게. 간다. 아 니가. 너무 느린데? 오... 오이에 맛있는 반찬이 되어라. 아! 어? 오케이. 오이 무침대로 갔고. 내가, 니끼가 될게! <웃음> 뭐야, 어떻게 됐어? 그, 저 둘이 사라졌는데? <웃음> 뭐야, 어디 가서 둘 다? 딴 데로 갔나? <웃음> 어, 있어, <웃음> 어이가 있어. <웃음> 아, 도망가, 뒤로 가. 뒤로 가, 다시, 뒤로 가! <웃음> 삐리리리리리리리리리, 삐리리리리, 리리리리리리 삐리리리리리리리리, <웃음> 오케이 나이스! 미쳤어! 미쳤어! 아 나왔네? 가자! 나 밀쳤어! 밀쳤어! 오이 온다! 또 오이 온다! 빨리 가! 비밀번호가 일본어가... 이기 근처에 있을.. 없는데..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비밀번호가 없단 말이야? 이런데 안 가봤죠? 이런데? 이런데.. 안 가봤고 여기도 없고 뭐야 이건 뭐야? 오! 여기도 밀치기가 있군요 뭐야 이거 뭐죠? 멀미 포션 이런건 필요없고 엔도 진주 나이스 미안해 널 쓰레기통에 버린 거 정말 미안해. 오이 냉면에도 오이 왜다 빼먹어? 훌, <웃음> 어? 네가 말해봐 왜 빼먹는데? 오이한테는 그 특유의 향이 있어. 그 향이 너를 싫어하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평소에 겨드랑이를 잘 닦지 그랬니? 안내 음, 냄새가 싫다는 거야? 응. 음. 너는 진짜 안되겠다 <웃음> 나중에 오이 지옥에 빠트려주마 <웃음> 사람들이 다 오이를 먹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절대 오이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컨셉이야 컨셉 오토케, <웃음> <아니, 웃음> 오 올라... <웃음> <돼버렸어>? 어떻게 토케오게케 오토케, 오토케, 어?! 토케 오토케, 오 오토케, 오토케, 오토케, 오토케, 오토케, 오토케, 오토케, 오토케, 오토케, 오토케, 오토케, 오토케, 오토케, 오토케, 오토케, 오케오 가자. 오케 오토케, 오토케, 오토케, 나 가자. 하나. 그러자. 어, 지하로 그러다. 가자. 지하로 바로 와. 가보자. 어. 바로 나가자. 바로. 지하로 바로 가자. 아, 절대 오이에 굴복하지 않아. 그래? 음. 근데 편식은 안 좋은 게 아닐까? 오이만 없잖아. 한 번쯤은 편식은 안 좋긴 해. 것도... 아, 근데 내가 예그렇게 그래. 그래, 오이를 싫어하지는 않았는데 쟤 때문에 더 싫어졌어. 진짜. 이거 표정 봐. 이 오이 표정 봐. 때리고싶다! 야 고르잖아 가자 바로 내려가자 뛰지말고 어? 한명이 어, 이 사람 세지 왜왜왜왜왜 아, <웃음> <왜, 웃음> 이거 스파이 아니야 야, 너무 너왜 여기 살아있냐? 너무 서웠어 너무 무서웠다가 <웃음> 무서운데 카톡병이 왜왜왜 아, 아니 어디있어 오이가 어디있는데뭐라서써는거야 어, 어. 지금 오이만 먹다가 잠들다? 와 잔인한 녀서 어흐 추워 이러는데 왜 춥다는데? 냉장고에 그 들어가 나 오이 그만 먹고 싶어 오이가 춥대 뭐야 이게 어? 야 비번 어이. 찾았어! 야 이름 보이 이름표 보여 근데 시스템 추위로 오이가 더 아삭아삭해진다는데? 얘들아? 오 어, 저기 저기 저기 아까 나 비번 찾았어니다오 어, 오이 온다 오이 오.. 이 오는 거 같은데? 에이 비번? 오이가 여길 어떻게 와요? 야비 비와 알려줄게 7 으악! 1 왜왜왜? <웃음> <1. 웃음> 왜, 왜. <웃음> 710...뭐야 마지막에 뭐야 몰랐어! 710! 더 아삭아삭해진 이가 왔어~~ 음~~ 크으. 잡았다! 가만두잖아! 너! 후! 7 1 0 7105 오이가 나오는걸 못봤는데 음 일단은 미끼를 좀더 구해와야 될것 같지 않아요? 음, 사람이 다 갔지 않았어? 우리 빼고? 다 죽지 않았나? 다 죽었어? 예, 그래, 죽은 걸로 알아요 오이? 오이? 오이 이 내려와봐 너한테 너에게 좋은 선물이 있어 내려와봐! <웃음> 너에게 좋은 선물이 있어서 그래 내려와봐! 부끄러워 많구나 너. 어지 내려와. 까라지네. 내려와봐. 이녀도 봐라. 아무도 없지. 음. 아무래 나 혼자 남은 거 같군. 세개 밖으로 떨어졌다는데? <웃음> 왜 죽어? 쟤는 어디 가도 쟤 혼자 죽고 와. 어이. 아삭 내려와 봐.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웃음> 안 되겠군. 이것까지는 안쓸라고 했는데. 너 도망치려 고 그러는 거지. 오예, 늪에서 말이야. 난 절대 그걸 볼수 없어. 이번 엔딩은 배드 엔딩이 돼야 될 거야. 이번 아오. 시명이다, 먹어라. 음..뭐야 여기 음..이런 사다리 공간이 그냥 어쩔 수 없죠 여기 숨어있다가 내려오는 것 같으면 갑시다 아무래도 안되겠다 아이템 찾아야겠다 아이템 찾아가지고 엔더 진주 하나만 있으면은 충분히 탈출 가능할 것 같거든? 저기서 지키고 있으니까 엔더 진주 하나만 찾자 자 한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 닫고 오이가 이런데 숨어있을 지 몰라 잘 살핀 다음에 위에 오이가 있는 걸, 뒤에도 있는 걸, 위에 오이가 있네. 뒤에 어, 뭐... 있나 뒤에! 아! 야 이걸로 그 막아놨. 감정이야. 그 딱딱한 오이를 네가 어떻게 부실 수 있을까? 와! <웃음> 아저 오이 뭐야? 오이로 막아놨어. 저 어떻게 부셔 <웃음> 무슨 무슨 오이 거미 같네 거미줄 치고 <웃음> 오이 방어막이냐 오케이 알겠어 <웃음> 오이 방어막으로 철벽방울 해놨다고 어떻게 하냐고 내가 일단 유인해볼게 어이.. 와, 어이.. 뭐야? 어이.. 어이군! 어이? 진정해 진정하라고 누가 올라갈 사람? 용기 있게 올라갈 사람? 저 올라오기만 해으야 <웃음> 완벽한 디펜스를 하고 있어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아, 야 어떻게 해 저거 어떻게 가냐고 모... 에너지 어, 없어 에너지 준주 1세기 5이 5위 뿌이 5위 뿌듯이 5위 이스위이를부뿌다내5이는 죽지 않았어. 조심해야 돼. 고맙다 거미줄 덕분에 살았다. <웃음> 응비번 뭐야? 7105, 7 1 9 5 7 1 9 5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잠시만, 이쁜. <웃음> 아, 잠검만 <잠자>, 코미지. <웃음> <검지>, 제발. 수고. <웃음> 아, <웃음> 왔다, 왔다. 자, 이제 탈출이다. 드디어. 오이 개불한테 벗어나는 거구만. 드디어, 여러분 저희가 탈출했습니다. 감동적인 순간 오케이? 이게 뭐죠? 어? 뭐야? 음. 저기 앞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린 다음에 오는 거구만? 뭐야? 뭐이야. 음식물 쓰레기통? 일로와 기본 알려준 다음에 위치검 들어 위치한 그러니까 위치한 오이가 들어오는 순간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는 겁니다 음 okay. 오케이주려고려워터이더나현더 오이가 또현더더 죽이고 오네? 더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더다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니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여기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이 오이를 먹일거야 어디가는거야 너네 오이 먹어야지 오면 오이를 먹어야지. 먹을게 오이 먹어야지 나네아 일로 오면 오이 먹을게 일로와봐 이쪽으로 오면 오이 소각이도 먹을게 정말? 들어가! 구단하네! <웃음> 거짓말이지? <웃음> 오이를 들어가. 먹을 리가 없잖아 너도 들어가! 어! 너도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 도 아까 오이 <웃음> 먹었잖아 아!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이 괴물을 네,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상한 오이였죠? 하지만 네, 오이 여러분들 맛있는 거 아시죠? 다 이거 콘셉트인 거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